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슷한 유형의 사주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조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인들의 사주를 활용해서 검증도 해보고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씨의 사주를 가지고 어쩌, 우연히 보다 보니까 되게 비싸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상관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관은 어떻게 쓰면 가장 잘 쓰여질까 그 예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사주 명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두분다 감목의 일간입니다. 두분다 감목의 일간이고 5월의 감목입니다. 왕지 오화 오하, 왕지 오화의 상관으로서 태어나신 이제 감목 일간의 두 분입니다. 물론 생, 태어난 그 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은 되게 어, 좋게 설명하지 않죠. 상관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더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성공한, 성공한 사람들의 사주 구성에도 상관 유형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찾아보면, 어, 의외로 상관으로서 성공한, 뭐, 세계에 몇 번째 가는 뭐 부자라든지 경제인들, 보면은 상관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좀 들어, 들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식신이 훨씬 더 크게 성공하는 유형이 많았지만, 어 최근에는 이제 지금 시대가 상관의 시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관으로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롭게 변화해야 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상관. 네, 상관분들 힘내시고요. 네, 기둑지 맙시다. 네, 상관이라는 십성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주 아주 이렇게 강력한 상관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기거를 하고 있지만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아주 힘든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고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상관은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 하늘에서도 그이 내 던져놓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 고아로서 자란다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 그런 유형입니다 십성 중에 상관이란 존재가 반대, 반면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그런 유형이 또 상관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십성의 다른 십성의 유형보다도 또 그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도 뭐 살아남는 그런 뭐 하여튼 능력자죠, 능력자. 능력자가 또 상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맥가이브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형인데요. 자, 이두분한번 볼게요. 예, 네, 두 사람 다 그 5월그 간목으로서 사실 이제 상관이라고 해도 우리가 똑같은 상관은 아닙니다. 간목, 을목에 상관이 있고 또 화에 상관이 있고 또 토, 금, 수 각각 그 일간의 오행에 따라서 상관이, 상관이 상관에 해당되는 오행이 다르잖아요. 옳지가 다른데 이제 목화상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금수상관 뭐 현재 우리, 지금 윤, 어, 윤, 윤정부, 예, 윤석열 대통령님도 검수상관, 예, 상관입니다. 정말 상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수상관, 목화상관, 예, 어떤 다른 오행의 일관보다 검수상관, 목화상관은 좀 쳐줍니다. 네, 예, 잘 나가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좀 핫토상관, 이런 상관보다는 훨씬 더 수기가 뛰어나다, 어, 뛰어나다라고 배운 배우셨죠. 네, 그래서 목화 상관 중에도 아주 이제 유능한 분이 많은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구성을 보면은 옆에 편인이 있고요, 연지에 편인이 있고 일지에는 평관이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 부회장 사주를 보면은. 연지에 편관이 있고 일지에 정인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음, 일단 양 사이드에 차고 있는 게뭐 자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편관을 하나 차고 있고 인을 하나 차고 있고 이제 정인을 찾고 한, 한 사람은 편인을 찾는데 이 상관, 상관의 입장에서 정인이든 편인이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정인이 더 좋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인을 잘 쓰는 조합이죠 그렇죠 상관이 고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어 밥에 먹고 빨래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새엄마라도 뭐 오면 훨씬 편한 거잖아요 그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처럼 인을 굉장히 잘 쓰는 유형이 상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격에 인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인의 역할이 뛰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런 올지의 상관과 옆에 인 이런 구성 말고도 상관과 인으로서 엄청난 그 불을 거두는 거머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어 이렇게 저 이제 상관과 인의 결합은 너무 너무 좋다. 이,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부터 8년 전부터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들에 의해서 상관이 뭘 만났을 때 좋으냐 뭐 각각 1성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 실제 이제 이렇게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또 공부가 되는 것이죠 상관인을 이 옆에 자고 있으니까 어, 머리가 반짝반짝 하더라 그래서 우리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대표 잖아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지혜를 그러니까 그런 뭐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간목인 사람들의 어떤 추진력 이분들은 이제 보면 사업가로서 어떤 추진을 해내는 능력도 남다르다 실상 목일간 분들이 뭐 을목도 해당이 되지만 간목은 양의 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더 더 두드러지게 표시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추진력이 좋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어떤 자기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는 능력 말딱 끝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갑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인 분들을 보면 아, 정말 추진력 장난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두 분의 성향도, 어 그런 사업가적인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걸좀 말씀을 드려보자, 공유하고 싶, 냐고 하면, 이렇게 오화오월의 간목의 일간이 이제 두분다 똑같이 평간을 하나 차고 있고, 인을 차고 있을 때, 뭐, 좀 기가 막힌 구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관도 잘쓸수 있고, 인도 잘쓸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상관이나 뭐 식신도 마찬가지지만, 상관도 평관하고 조합이 좋잖아요. 정관을 만나면 노발대발하죠. 상관이 가장 안 좋은 게 정관을 만나는 건데, 정관에 따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일러 머스크는 이제 정관을 이렇게 연관에 안고 있는데, 자. 음 그러니까 자칫하면 구설을 탑니다. 이렇게 오하가 또 강해지거나 또 천간에 뭐 정화가 뜨거나 자칫하면 이관 구설을 타게 되거든요. 소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평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관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평관을 만나게 되면 이 평관의 기능이 굉장히 이제 쓰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관으로서 역할이 뛰어나다. 그러면 어, 어떨까어 되게 꼼꼼했고, 어, 추진도 잘하지만 딱 칼같이 꼼고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았을 때뭐 어떤 사업을 운영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 어, 이런 성향적인 게 되게 비슷하네요. 비슷해서 아좀 재밌다라고 느껴보면서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관의 상관격에는 가장 두려운 게 정관을 만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어, 지금 현재 대운에서는, 여기 갑자 대운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 대운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음, 2017년 같은 경우에, 정유년, 정유년이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상관이 들어올 때, 이때 이제, 송사가 있었죠. 1년 동안 계속 박근혜 재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가지고 계속 일차 이차 음, 송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십이 년형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또다시 5년형 선고받고 이런 식으로 이한해 동안에는 계속 법원을 들락거려야 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관이 정관을 바라볼 때는 항상 관제구설을 예. 관제구설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운의 흐름이 다르고요. 좀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또 이제 구성이 여기 지금 이재용 회장은 정간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있고 또 일론 머스크는 제가 정간에 보이진 않죠. 뭐 어때요? 여러분도 보신 얼굴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편제를 띄우는 사람이 좀 외모가 더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청관에서 보여주는 거지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상관이 편관과 정인 또는 편인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조합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가장 가장 잘 써여지는 조합이다. 아주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만약에 자리가 자리가 바뀌었으면. 이 5화가 5월이 아니고, 뭐, 다른데 있다면, 그렇게 어 최적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에 5월, 5월, 월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5화가 양쪽에 인과 평간을 딱두 손에 양손에 쥐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구성을 보면서, 아, 기가 막힌 구성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검증하기도 하죠 어쨌든 뭐 아주 이렇게 어이 에너지를 아주 잘 쓰고 있으니까 뭐 구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엄청난 에너지 잖아요 예, 그렇게 조합이 잘 되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에너지를 쓰니까 어 그런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역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상관이란 어떤 조합이 되었을 때그 실력을 약간 드러내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음, 짚고 보면서 또검정도 같이 해보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